자 마비노기 G14 2부 어, 4화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미션은 꽃잎과 뿌리 코르 마을을 도착인데요. 코우사가 얘기네요 이리드의 영의 분노한 모양이야. 마을의 어두운 그림자만이 가득하네 젊은이. 하면서 코우사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커먼 구름이 이리드의 영이 보이지 않아. 지의 눈을 가리고 주변의 평온이 흩어지고 아니구나. 뭐, 어째서 보이지 않는가? 이분 괜찮으신가요? 정신 상태 에 의식은 없고요. 신규 즉세 너무 쓰레기 쓰레기라고? 자 마을에 들어지 검은 날개. 자 여기서 검은 날개가 또 포인트로 나오죠. 자 그분의 검은 날개 뭔가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고대 신들의 의식을 진행하는 것인가? 이번 달라 분명히 달라. 어? 자 월성으로 이제 피는 괜찮은데 다른 마을 사람들이랑 얘기해 보자. 코르말라 상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코우사 이제 상태 안 좋아서 할아버지 노망난 게. 막 가로막기 자, 그나마난게막 가루 맞기 정도. 다음은 누구죠? 다음 마을 주민과 한번 얘기해 보는 거네요. 마을 주민 누구죠? 자, 아무나 한번 붙잡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야너 말해봐 말. 으으으으으으으으으 잠이 오는 것을 에르사 참고 있는 모습이다. 아, 여기도 악몽을 그냥 피하고 있나 보네요. 외부인이 웃음에 반겨져려고 있는 사람은 말에 별로 나와지 않습니다만. 외부인도 별로 환영하지 않고 너무 졸리다고 하고 있구요 지금 그가 올 거야 아. 또뭐 악몽을 이렇게 하고 있죠 어허 코사인 아쿨님 이리비영이요 제발제발 자 뭔가 굉장히 분위기가 좋진 않은 느낌이에요 지금 자 마을주민도 얼마나 더 얘기해야지 이거 어자 마을주민 좀 살짝 퍼져 있는데 그래서 가서 말 걸어 봅시다 이게 무슨 기괴한 일이람 자 마지막 한명더 두려워요 밤이 오는 것이 밤은 깊어 어둠만 몰고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 다 얘기한 건가요? 아직도 마을 주민 있다고? 누구? 누구? 다 말했는데? 뿅. 다시 말 걸어보자 야자말걸고어다 했구나 오케이 누군가 나의 뒷모습을 강렬하게바라본 느낌이 든다 뭐지, 뭐지? 누구지, 누구지, 누구지? 코르마르의 아쿨과 대화. 자, 아쿨, 오, 아쿨 오랜만이네. 아쿨 만승이 안 오신 오늘. 일반의 피스도 주민이라, 아, 막 그렇게 하지. 자, 아쿨 오랜만이다. 자, 호 가망자, 참으로 시의적절하구만. 가만이네, 가만이야. 가망자들, 내가 반갑지. 안 그래도 슬슬 오지 않을까 싶게 생각했다네. 어떻게 알았냐고 첫번하지 상태가 영 좋지 않아요. 이대로는 가망이 없어. 어... 여기도 상태 안 좋네요. 이대륙 어쩌면 올라와 이리야. 모두... 에... 살다 보니 얘가 파악하기 힘든 것도 있고요. 어... 밀리아가 잠시 의식을 되찾았다. 아, 쿨만 세 <웃음> 어... 회복 중인데, 회복 중인 줄아세 밀리아가 아직도 좀 상태가 안 좋나 보네요. 자... 진지한 목소리가 또박또박 흘러나왔다. 뭐지? 실은 도로 나빠지고 있다네 어떤 것에 영향을 받은 게야 누군가 여기 유신이 보고 있어 무엇을 찾는지 모르겠지만 어 엘퍼 자언트 말드에서 여파가 상당할 터 귀여운 밀리아를 쭉 봐야 하거든 어허 컨디션이 안 좋아진다니 얘 언제 깨어나는데 산책겸 느낌이 파바뜨렸데 가뭄자가 와있었다 얘는 나를 밀리시안을안 부르고 가뭄자라고 부르네요 아쿨교진이 오셨군요 아우리사가이어서세요 도짜리 펴도 되겠지? <웃음> 자, 어, 왔어! 오! 홈다지 말라야지, 핸차차 았다고 오, 뭐야, 뭐야, 뭐야. 오랜만이네? 아쿨한 쪽 오자를 꼭 쥐고 있었다. 야, 만나자마자 상판. 아, 죄송합니다. 얼굴 떼기 봐봐. 어? 찡그리 읽는 거 봐봐, 이거 또. 와. 아, 니미미미밀리야 자, 우리 밀리야 너무 오랜만에 놀았서 그림이 많이 상했어요. 어? 아주 몸에 부담이 크답니다. <웃음> 아, 왜 이렇게 표정이 안좋아해, 또 띠용? 어, 풀었다 너 꿈에서 봤던 사람? 어, 기억을 잃어버렸나 보네요 아, 뭐야,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왜 그래 여기 있으면 안 돼, 너 돌아가오면 안돼 같이 있는 놈들도 안 돼, 후회할 거야 우리 미래 너무 오랜만에 일어난 밤에 다른 인격과 원래 작가좀 복잡하게 뒤섞였다고? 뭐야 거? 뭐라고? 인격이 섞였다고? 어... 누구지? 여기에 그 녀석 대리면 안돼 표범을 노린지 아마 샤말라 말하는 것 같은데 아 이게 밀리아 보금이구나 어? 오락가락 하는 거임 자 경고했다 어 이런 표정 처음이다 우리 밀리아 너무 무리란 모양이군 확실히 의식을 차리기 시작했다 자 그럼 나는 도로로 밀리아를 성전대로 시기에 있어 뭘 주려고 하는거지? 새카만 까먹을 뻔했다 둥구스러운 물건을 꺼내 손에 와르르 쏟아부었다 자 뭐야 이게 냄새를 맡아보도 이건 마늘 같은데 으잉? 아, 아주 특별한걸 써 도깨비는 방망이를 떼고 귀신은 마늘로 뗀다잖아 20, 아 약팔고 있는게 또 샤먼 성지에서 21일 동안 기도를 드리고 1000일간 1 0 0일간 숙성을 거쳐서 사가지 않아? <웃음> 자이액마기 정도는 하겠지 시간과 예산이 조금 더 있었다면 잔뜩 살고 있잖씨 변명은 죄악이라는 걸 모르나 굴박사 어? 일단 인사 좀 하고요 닥사하이어알테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급한 대로 이거라도 챙겨왔지 쿠시나 핵심이라네 리파이는 리파이라는 게 뭐지? 이게 약간 차 같은 건가? 악몽에 대해 어떻게 하냐 기밀이다 어른의 사정이래 씨자 자, 마늘 아주 쿠시나하고 얘기해보래요. 붉은 빛이 감는 마늘인데 일단은 마을사람들에게 이... 줍시다. 특별한 마늘. 왜 앞에 마늘이지? 한국사람들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마늘은 향신료라는 사실 아시죠, 여러분들? 한국사람들만 마늘이 향신료가 아닌 줄 안다. 채소줄 알아, 무슨 또. 이에 어? 노리고 계신 타이틀 있냐고요? 딱히 없는데. 건네준다. 어허, 잘하고만 될까? 자 어떻게 바다 가네요 또. 아, 다죠. 이리 이리 께서 인자하게 미소 지어 주시길. 오늘 최종장이요? 글쎄 못갈것 같은데 내일 마저 깨야 할것 같은데. 내일 토요일날 마저 깨야 할것 같은데 저녁에. 자또안 깨기 뭐지 갈라가 한참 나왔을 거 지금. 귀신. 오늘 못 가요 오늘. 내일 때 이봐봐. 챕터 정보 이거 한 10%? 15%? 이거밖에 못깬것 같아 지금 한참 멀었어요 지금 자그 다음에 어 뭐야 다다한거 아니야? 하나 둘셋넷또 마을집이 또 어딨어 아야좀 퍼져있지 말아 좀 같이 좀 뭉쳐있어 좀 어? 카와이 있어봐 자 어이쿠 구하기 힘든 것이데 어찌 <웃음> 자 쿠시나가 얘기해보겠습니다 어? 두 시간 반잡아야 한다고요? 두시간만에 문제가 닐까 6시간 7시간 잡아야 할걸 자 쿠시다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신실 쫓는 마을 찾는 분이 많았다 어마을자 리파이 리차이 리투야 진짜 헷갈리게 하지 말아 진짜 이게 뭐야 리파이 자 리파이 잘 아세요 우리 마을 풍습에 대해 아는 게 많군요 아 이게 다, 다 리파이야 이게? 오. 이리들의 축복을 한번만 피한 꽃이라 불립니다. 우리 마을 특산품 리파이차, 손질 재료가 부족하다. 뭔데? 통째로 뽑아낸 리파이꽃이다. 약간 손질 필요하다. 꽃과 뿌리 나눠야 한다. 자, 이거 리파이꽃, 어 어허, 고유종이다. 코르마을 고유종이고요. 꽃은 염료에 사용되고 염색엔 뿌리레기. 특별히 뿌려보는 약질 수 있다 오케이 분해 스킬로 하라고요 아 아니 연금술 쓰라고 여기서 아들이다 네 누가 있지 이럴 때 길도 농장 가야 돼 왜냐고 내 농장이 없거든 야 분해를 찍은 결실 여기서 아니 분해 스킬 없으면 어떻게 했는데 이거 아니, 탈팀까지 갈 필요가 있습니까 길도원 거 들어가면 되지 뭐아 이거지 여기 야 이, 어디 보자 이유리 있겄지 이것도 아1년크 아니면 저 성공이 몇번데 제한 걸 아유 설마 길드마스터가 들어왔는데 제한이 걸려있겠어 설마 어? 아유 설마 길드마스터인데 어? 설마 그렇게 우리 우리 길드원 그렇게 막 어? 차가운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들 빨리 찾아보자 어있어 분해 있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야 좋아좋아좋아 좋아, 좋아. 됐어 어느거지? 이건가? 이건가? 이건가? 이건가? 야하! 보십오 여러분들 여러분들 같은 그런 나쁜 생각 하지 않아요 이게, 이게 바로 크샤트리트 어? 근데 어있어 리파이 깝이라고 하고 있고 지금 리파이 됐다 분해 자어이엔이서요 자자 그렇지 역시 우리 길드원 15주년 15주전 접속 크셔트리원 길드원이라고요. 수고하십니다. 야 99퍼대 그래도. 자, 분해 합시다뭐 아. 어렵지 않아요. 야, 이게 바로 제가 그 분해 1 링크를 찍어서 이렇게 된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다다 다 앞날을 보고 준비해 왔다 이거야. 어? 5개가 내다는데 5개 주고 낙낙 기줬대. 자, 다음 뭐야? 자, 끓이라고 차 어떻게 끓여? 아니, 차를 어떻게 끓여? 아, 미쳐버리겠네. 야, 차 어떻게 끓여? 냄비랑 국자라고? 아, 귀찮게 하고, 니 이거? 아, 밥차 소원 있구나. 합차수한 끓이기. 얘한테 끓이기가 있어요. 벌꿀. 어 상점 여기 보자. 벌꿀 피해 벌꿀 밀아 벌꿀 신선한 벌꿀 여기 얘안팔것 같은데 벌꿀. 어 상점 여기에서 여기서 뭐 살까요? 리파야어. 허 신선한 벌꿀을 판다고? 내 눈에 벌꿀이 지안 보인 건가? 요리도구, 국자랑, 냄비 사고. 아, 벌크를 직접 해야 돼? 아, 그럼 나가야겠다. 야, 가자. 사라고? 아, 경매장 사라고? 어 이게 다 돈이면 다 해결된다. 이 말이야. 어? 그렇지. 얼마야? 뭐라고? 한 개에 십, 이만 골드라고? 아, 진짜, 진행상 어쩔 수 없다. 진짜, 아유. 아우 진행상 사야한 별수 없지 소품이다 진짜 벌꿀떡상 아니야 저 지금 녹화 중이어서 빨리 하는 게 낫습니다 이런 거는 자야 꿀장사 진짜 끼고 아니 마비노기가 마비노기에 버렸다 바비노기가 마비해 버렸다 야 움직이지 않아 오졌다, 어 됐다. 야 역시 역시 마비노기 마비노기 해버렸다. 다시 다시 낭만 농장 입장. 다시 선인길 전에 다시 서버의 상태가 좋지 않다. 다시 들어와서 아, 블러니어서 오시고 포켓몬이어서요. 물이 든병 다섯 개 필요하다고요? 물이 든병 다섯 개. 아 이거 아닌데 아 진짜 이런 따흐 진짜 아우 따흐 설마 설마 설마 이것도 팔진 않겠지 설마 야 흑수저 콘테스트 진짜 사준다 내가 진짜 기특해서 사준다 내가 이거 아 사준다 내가 사줄게 이거 야, 이거는 진짜, 이거는 진짜, 야, 없는 게 없습니다, 트 돈만 있으면은 다 돼요. 아, 진짜, 무려 7천 골드다. 야, 현실보다 더 비싼 거 알죠? 야, 7천 골드다, 무려. 몇개 났어, 지금? 아, 다섯 개. 이야. 이야. 물 다섯 개에 6,200 골드면은, 현실보다 더 비싸네요? 오졌다. 야, 현실에서 지금 어, 2리터 짜리 6개가 3,300원인데, 여기는 딱 봐도 5 0 0밀 짜리 6개가 6,200골드라니. 오졌다. 어? 콩티닝이 창초경제 아니 그냥 빨리 하는 게나 빨리 하는 게나 빨리하고 빨리, 빨리 진행이 아요. 돈으로 할수 있는 건웬만하자 밥차 소화하면 농장 안 된다고. 아, 그래? 나가 밥차에 힘을 보겠어. 자, 그래서 여기서 스킬로 왔다가 해보자. 자 요리 요리 요리 요요리서서 어, 끓이기 겠지 그리고 하 o 넣어야겠지 이거랑 리파이 뿌리랑 아니네. 왜안 나와? 리파이 왜 없어? 리파이 바바사 가나다라 i 바사 어, i 다 오케이 자 하나 물 하나 이거 하나에서 30% 55% 55% 55% 15% 음식 쓰레기라니 이거 말씀 너무 심하시네요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오호 차단 걸렸냐고요 아니요 차단 안했는데 와이 다시 한 번, 자, 이렇게 해서, 내기 합시다. 아, 자꾸 헷갈린다. 이거 외워야겠다. 리파이, 외워야겠다. 외, 외워야겠어, 이거. 자. 야, 꾸가안 해. 아이, 님들, 진짜 참, 참, 거. 어? 너무 그렇다. 어? 리파이 30, 물 55. 오케이, 감사. 어? 비율 확인해야지 않아요? 그쵸? 30. 55. 10억 제일 올리고 하면 된다고요. 뭐지? 오케이, 자할 거. 아, 방금 제가 찾은 거는 비율 잠깐 볼라 한 거고. 물 50억, 물 50억. 어, 이번 주 많이 나온 거 같은데. 리파인 또줄 테니까 실패해도 안 돼. 클럴리. 그럴 일은 없어야 돼, 애초에 애초에 그럴 일은 없어야 합니다 끔찍하다, 진짜 자, 물부터 다오55해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리파이플 30 15 이게 개당 30짜리라고? 오, 자따리 어.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하나만 더 55퍼 꿀 15퍼 30아 <웃음> 요리 만드는 거봐 너무 귀엽지않아요 진짜 그렇지 여러분들의 소원과 달리 꾸직은 없습니다 자 이건 리파이차 말을 사람들이 아주 불안해한다. 그러게 약간 좀 동요리 같다. 보이튼 누군가 쫓기는 꿈을 자주 꾼다. 누군가에게 쫓기는 꿈이야. 이거 자 말해야 되기로 돌아가 봅자다 창을 밀레시아는 잠을 안 자니까. 뭐 이거 악몽 걸릴 일이 없지. 하긴 근데 아 근데 밀레시아 저번에 그 저번 1부 때 마스터 셰프 요리 먹고 잠들었잖아. 그건 모임, 그건 그건 모임. 대체 비떡 조인가 보다. 자, 어 이사 냄새 나는 마을 들고 다시만 향긋한 꽃을 열심히 뭔가 손질 바빠 보이셔가지고 위대한 일에 대해 듣고 싶다 반강제로 어 리파이차 숨이 필요했는데 잠은 잘수 있어요? 아잘 수는 있다고 설정상 악몽을 막아준 효과가 있다니 재료 손질 요리 고생 많으시겠어요 여기 계셨군요. 뭐지? 어.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그럴 여유가 없다 다음에 또자 할아버지한테 차드리고또 침착하고 아름다우신 분이군요 어 쿠시나가 여기서는 좀큰 역할 하네요 보이트가 왜 누구에게 보이트 아마 쫓기는 건 아마 그 사채 업자들한테 쫓기는 걸 거야 아마 자 피시스 쪽으로 가 보겠습니다 바툴 에게 안부 아마 여기가 제일 지금 무난한데 지금 코르 마을이 제일 괜찮은데 자 이렇게 하면은 이번 퀘스트 끝났습니다